오! 우리 오늘 장조림 할거잖아? 계란 장조림 메추리알 장조림 너네 계란 본적 있니? 응? 시가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너 이거 뭔지 알아? 어디가? 이거 뭐야? 이리와봐 왠지 무서워? 이게 뭔데 무서워? 어? 뭐야? 오야! 야! 우리 공주는 암컷이니까 이걸 왠지 품지 않을까? 자 먹는 거 아니야. 좀 풀어봐. 여기 너의... 야, 어디가? 계란 보여줄게. 태식아, 일로 와봐. 너의 씨, 메 줄이 알 깨트려가지고.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어? 이거 뭐예요?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<웃음> <맞아>. 어? <웃음> 깨질 것같아 나가봐 어, 떨어뜨리면 안돼 <웃음> 이거 이제 여기다 품어야 될것 같지 않니? 이렇게 다른 암컷들은 알도 잘품 던데 no. 이거 보이요오야이아아 오! 야야! 야! 무서다고질이야 야. 어? 야, 뭐 이게 뭐야 이거, 태시가왜 짜증이야? 태시가 엄마가 여기다 이거 넣어놨는데? 여기다 이거, 여기다 넣어놨는데? 네 동작 속에다가? 얘지 응. <웃음> <쓰실래? 웃음> 여기 이거 들어가 있는 거 어때?